I want to g 가서 라규있 r e a Wow. Wow. 와. 와우. 완전 신중하게 쳤어 wow! I mean, that <웃음> 안알 스틱 이거 석까그요 스틱, 이거 하자 여기 페퍼로 넣을 수 있어 여기 페퍼로 응. 응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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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어 와. 우맛있 뭐야? 아. 맛있겠다. 비스트네. 해링 아다고본 이제 예, 주문할꺼야 포야된다 저기서? 응네아 <웃음> <웃음> <Because it's> like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비야끼도 맛있어 보이는데. 뭐야? 안해준대. So i l o 게 어디서 본것 같다 했는데 언니 거지? 누군데 저거 어떤 거? s e myself in labor time to cry when the day is filled time to cry when l i s t n o and t h e 잘 만들긴 했다 이거 뭘로 만든거? 하나만 이렇게. 붙인거알 그래. 그래. 어. 네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이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아, <웃음> 응. 어. 이이저주이잔 응. 하고 싶다게 아, 이렇게. 게 못 타면 아안 갖고 싶어 더러울 것 같아 멜럴나나 so <웃음> 훨씬 나 대빼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치폴레를 지금 여인네 치폴레 지금 다 찢어지고 있어서 <웃음> 시원한데 뭐 내일 비 많이 오겠다 와이맛 am I 이 o I k n o 데 I know. i 아니야. 맛 sure. I'm not s u 아, 트 i 짠 n o 근데 이거는 그거 안 들어가. 이거 뭐야? 우리프 이게 뭔데? 아, 그러게. 그 그럼... 세비체 아스이 그냥. r 이 i v o t a 유자 들어갔다, 유자 진짜 맛있는데? 응. 소고 있다 이거 매운게 있어 매운 느있 엄청 맛있다 엄청은데개맛있던데 네? 너무 아, 진짜 너무 특이하고 맛있어 자, 일단 보자 야, 오늘 딱 3개 있다 How's it going? Yeah? yeah. With uh, this dish, we do encourage you ladies to use your fingers. Using the nutrition leaf as a vessel to pick it up and enjoy it. Oh, wow, it's you. a little bit of a sushi style. Oh, it's sticky rice. Sticky rice. 이거 누가 먹을 건데 죠 하나 봐. 창문 먼저 강화한나오차나네먹난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나도 첫 번째랑 이거. 이거아어 밑에 있구나. 그러니까 저아마 하기 싫었어 어떻게 먹을지 알려줘야될거 아니야. 내가 야, 소콜리 한소콜리 스포샵. 와우 미친 거 아니에요? 응. 미친 거 같아, 이거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아까 우리 방금 먹은 게 응. 덕이었나? 응. 진짜 콩콩가 너무 맛있는야나 여기 있는 메뉴 다먹고 싶어 아, 여기 내포 메신에 받을 것 같아 어, 받을 것 같아 진짜 뭔가 응. 겨울에 아침마다 먹고 싶어 어. 여기가 유럽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스페인, 나 이미 스페인 왔어 어. 네네, 네네. 이차 갈거지? 어. 가야지 이 칼질이 칼질이 칼질이 이 칼질이 칼질이 칼이칼이칼게이이스이 칼질이 칼질이 칼질이 칼질이 칼질이 칼이 칼질이 칼질이 이 칼질이 칼질이 칼질이 베리이 칼질이 이 완 아니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이거 되게 돈까스가 아니야 꽁치가 이렇게 커? 꽁치는 아닌 것 같아 아까 전에 뭐 프라임 음. 크라우드배가 음. 맛있는데? 아 겉에 깻잎 같은 걸로 싸놨네 음그러네 맞아 아 이거 타코 이거 밖에 안 되네? 응, 밖에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? 저기 딱 자리 있다 안에 시원하고 좋은데? 파리 온거 같아 이게 뭐야? 아 이게 요즘 그렇게 맛있어 응. 파리야 파리 이거 맛있어? 맛있어 응. 언제 하지? 이거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? 잘데아 음 <웃음> 진짜 파리 가고 싶다 나도 파리 너무 가고 싶어 <웃음> <나도>. 너무 <예쁘다. 웃음> 약간 파리 느낌 아 내역할 네, 거다 했네 아니야 우린 못한 거 많아